카메라를 들고 오는 것 부터가 너무 귀엽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월드 M 카운트다운 사전녹화 연장에 와있습니다. 잠깐 세트 변경을 기다리면서 네. 변우니가 <웃음> <버논이가 웃음> 카메라를 들고 오는 것 부터가 너무 너무 귀엽다. 왜뭐 내가 지금 만만하냐면? 네가 제일 가까이 있었지. 아 싫은말고 좋아하지 아, 좋아좋아 하지마 이거 카메라가 좋네 이게? 어 이게 약간 되게 잘생기게 나오지 되게 잘 나와 그렇지어 어. 우와 이거를 하나 살까? 근데 이거는 이거 되게 좋게 나오네 어 이건 되게 좋게 나와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부를 떠나서 그냥 약간 어. 그 약간 딱이어모리 어, 몰입이 돼. 딱 내가 찍는피사체 배경은 약니까는포커스 되면서 어, 이제 맞춰졌다 진짜. 컨디션 어때? 컨디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응. 어, 홍도 찼어요? 뭐라고? 홍도 찼어요? 몇 시간 어, 잤어요? 어, 괜찮, 괜찮게 갔어요. 7시간 정도 잤어요. 저도요. 와서 밥 먹었어? 약간 안 늙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응. 성숙해지고 있는 건가요? 메이크업하니까 자신감이 생겨. 응? 근데 머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조금 더 조금 더 다시 하늘빛이 나게 좀더할것 같아. 하늘빛? 어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음. 이번 주 인기가요 때까지 하려면 은 냉면 면발 색깔 같아. 아. 아. 어. 근데 냉면, 냉면 면발 색깔 파란색은 없어. 근데 약간 지금 약간 회색. 회색기가 녹색 면발? 약간 그 있잖아. 그 평양의 맨발, 회색, 회색. 회색 면발 있잖아. 회색 면발?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좀더 하늘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렛나루 여기 이게 딱 일단 게떠어르든 그쪽은 약간 이제 녹말가루로 만든 약간 뭔가 그런 녹말이왜 나? 녹말이 적색이잖아 아니 농말, 롱말, 녹말이잖아 농말 롱말. 어 이거 좋다, 카메라 그지 이거 얼마 정도 할려나 <웃음> 싸도 안 살고, 비싸도 안살거 잖아 <웃음> 왜 궁금해? 혹시 몰라 그 저런 아무것도 <웃음> 이라, 안녕하세요, 캐럿들. 자, 초부터 끄고. <웃음> 자, 세븐틴 최초로 생일 이틀 늦었지만 생일 라이브하는.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캐럿들. 안녕. 하트 해줘. 우와. 오케이. 자, 월드 활동을 오늘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캐럿분들이, 어, 세븐틴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더 행복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세븐틴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멤버들이랑 파이팅해서 잘 열심히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음왜 이렇게 꼬이지? 잘못 잤나? 안녕 hey, 아 전자린도 있었네 아 30초 안 돌려먹을 거야 3초 돌려먹어서맛있는 거야 그래도 맛있다제개 시에서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 스테이크? 음. 음. 아, 아, 스테이크를 먹네 맛있어? 음. 음. 진짜 음. 멤버 많아서 음. 아, 이거, 이거 진짜 새치야. 그렇게 맛있어? 응! 음, 진짜? 그럼 나도나도 봐봐. 형 파스티 좋아하잖아. 파스타 좋아하는데 약간 밀가루 조금 덜 먹으려고. 음! 이 음. 음, 뭐야? 고기 되게 잘하네. 없어지는데요? 아무거나 맛있어. 미안하다. 없어. 네, 진록씨 네. 오늘 엠카에 와있는데. 네네. 어떤가요, 기분이? 어. 오랜만에 또아 오랜만이 아니죠 핫 이후로 바로 또 저희가 가까운 네 했는데. 왔는데 브이로그를 켰는데 네. 여기 뒤에 승관 씨가 네. 양치를 <웃음> 어, 양치, <웃음> 양치 양치, 양치, 양치 한번 쳐봐요? 깔끔하네요 양치 한번 쳐보려고요 아니요 칫솔이랑 머리색이랑 이렇게 일부러 깔맞춤 한 건가요? 약간 이것도 평소에도 자기는 연예인이다 <웃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슈아 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카메라가 좋아야 되가이 카메라가 제가 이 카메라를 사봐서 알아요 근데 진짜 좋은 카메라 브이로그 전용 브이로그 전용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고 지금 사실 멤버들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이유는 지금 치얼스 생방 무대를 하러 형들이 가는 김에 저희도 다 같이 올라가서 신나게 즐겨보려고 먼저 갔고요 저는 이제 승관이 형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꼭 생방 올라갈 때 양치를 하겠다고 굳이굳이 근데 굳이. <웃음> 네 어쨌든 오늘 무대도 정말 모니터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좀잘나왔길 기대하면서 저도 생방으로 한번 올라갈게 오랜만에 이런 대기실 브이로그 하는 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어려운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꾸리꾸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오늘 보시는 캐럿분들에게 더 시원함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아니, 브이로그 중이잖아요. 브이로그를 무섭게 좋아하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야요 브이로그 그럼 어떻게 찍어? 네? 그리고 약간 여기만 나와줘요. <웃음> 아뭐 <웃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뭐, 먹어주고. 떡볶이. 어 떡볶이 먹어주고. <웃음> 가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